혹시 그 노래 알아? 안예은의 홍연 난그 가사가 마음에 꽂히더라 세상에 처음 날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. 그런 사람이 있을까, 나한테도? 내 손에도 붉은 실이 이어진 그런 사람이 있을까? 있었으면 좋겠다 태어나긴 했겠지? <웃음> 당연히 태어나긴 했어야지 안 그러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상관은 없어 인연이라면 만나겠지 그래서 쇼네 웨이베콤도 좋아하나봐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에 곁인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베콤 가사가 너무 이쁘지 않아? 수없이 떠난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한 대잖아. 비우려고 했던 마음은 또 너로 차오르고 내 발걸음 끝에 늘 네가 부딪히고 멈춘 시간 속에서도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에게 진걸 이젠 너라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이 너무 와아 내겐 그 누구도 아닌 네가 필요하단 말 누군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내 새끼 손가락에 붉은 실을 가진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. 항상 그 사람 발길에 걸리는 사람.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. 참 어렵다, 사랑이란 거. 어렸을 땐 동화 같은 사랑을 할줄 알았는데 크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없더라고. 누군가 만나고 알아가고 맞춰가고 더 이상 이런 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. 그냥 한 10년 사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럼 내 손소리만 들어도 내 상태가 어떤지 알텐데. 아. 내 욕심이겠지? 사랑하고 싶다. 사랑받고 싶다.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. 나는 그렇게 못해도 너는 꼭 그렇게 해. 네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 놓치지 말고. 혹시 모르잖아 그 사람이 네 붉은실과 엮여있을지. 너라도 너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. 응. 난 포기야. 포기했어. 우연이라도 내 옆에 지나가기만 했으면 좋겠다. 그가조차큰 바람이겠지. 아, 이 새벽에 무슨 청승이야. 자자. 음, 졸립다. 자자.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. 응, 음, 잘 자. 야내꿈 꺼라 아 외로우니까 네가 오던가 그럼 내 꿈에 <웃음> 알았어 끊어 음음 응. 음. 음. 끊을게 어, 안녕